자반증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유제품을 먹어도 될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인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아이들은 우유나 요거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평소에 즐겼던 유제품이라도 자반 초반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상이 심한 초반에는 우유, 치즈, 요거트 등의 유제품은 증상을 과민하게 하고 순환 능력을 저하시켜 기존에 있던 자반 증상이 악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반 증상 뿐만 아니라 기존에 복통이나 관절통이 있던 아이들이라면 유제품 섭취 후 다시 복통을 호소하거나 관절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러므로 증상이 안정적으로 호전될 때까지는 유제품 섭취를 피해주시고 증상이 호전된 이후로는 유제품을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나 환자분들의 증상이 아직 남아계신 상황에서 유제품을 섭취해도 괜찮을지는 담당이와 상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